시즌7이 열렸습니다. 다들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치도 많이 신경써줘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 CC기는 피하고 우리팀 스킬은 맞추는 등 예쁜 싸움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7 챔피언들의 CC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코스트 유닛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머딘거는 체력이 가장 많은 적을 기절시킵니다. 세주안이는 철퇴를 휘둘러 공격한 후 공격 대상과 뒤쪽에 위치한 적들에게 스킬을 날려 기절시킵니다. 다음 이코스트 유닛입니다. 나르는 변신을 하며 공격 죽이던 적에게 뛰어들어 그 주변의 적들을 뛰어올립니다. 쓰래쉬는 가장 멀리 는 적을 끌어당깁니다. 상대방이 쓰래쉬를 사용한다면 메인 딜러 옆에 재물을 하나 두면 좋겠죠? 티아나는 칼날을 휘둘러 적중한 대상 모두를 무장 해제합니다. 징크스는 한 줄로 3개의 지뢰를 설치해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3코스트 유닛입니다. 룰루는 주변에 적이 있으면 1.5초 동안 아기용으로 변신시킵니다. 만약 상대방의 암살자가 많다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바로스는 공격 대상에게 덩굴을 발사하고 처음 맞은 적과 주변 3명의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이시는 공격 대상을 발로 차며 기절시킵니다. 충돌한 적들은 피해만 입습니다. 사코스트 유닛입니다. 이코는 주변 적들을 1.5초간 기절시킵니다. 꽤나 범위가 넓습니다. 소나는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스킬을 사용하고 경로의 모든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이각선 배치할 때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르는 가장 멀리 있는 적 뒤에서 스킬을 소환하고또 다른 멀리 있는 적에게 스킬을 보냅니다. 납치기한 스킬에 맞은 적들은 기절합니다. 세카림은 공격중이던 대상을 향해 스킬을 사용하고 스킬에 맞은 모든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상대 딜러 방향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배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코스트 유닛입니다. 야쏘의 세번째 스킬은 주변 적들을 모두 1.5초간 공중에 띄웁니다. 바드는 가장 적이 많이 위치한 곳으로 스킬을 사용해 기절시킵니다. 추가 데미지도 주니 상대방에 바드가 있다면 저희 중요기물들을 뭉쳐두면 안되겠죠? 마지막으로 용입니다. 하이팬은두칸내 가장 먼 적에게 돌진하여 경로의 모든 적을 띄웁니다. COU는 첫번째, 세번째 공격의 대상을 1.5초간 공중에 뛰어올립니다. 세번째 공격은 일직선상 모든 적들을 뛰어올립니다. 시바나는 용으로 변신하며, 적들이 많은 지역을 내려찍어 1.5초간 기절시킵니다 시바나도 박스 배치를 한 상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즌7의 시시기 스킬들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뭉쳐있는 대상에게 시전하는 스킬이 꽤 많이 보여서 배치에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앙 배치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